가슴과 배를 치면 지방이 더잘 보인다. 그래서 친다. 1월 1일 턱걸이 한개 도전하기 첫 날이다. 매달리기부터 해본다. 1월 2일 오늘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줄 몰랐다.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다.